완전 조절 뭐지다고 빨리 잡으세요, 아, 미 아까 담보건 당분간이... 이거 어딘데? 방거기방 침대야. 이거 개라네 아니, 뭐개 내가... 이지내안 되지. 2개가 아니, 2개가 2개가 아니, 뭔 2개 아니, 뭔개야다개 형, 개 나오는데. 아, 개밖에안나요 어. 이불로 지이밖없고 뭐 아까 똑같은거 처음부터 다시 하는거에요? 오케이. 오케이 하고 그 다음에 그거 몇개줄건데한160 그냥 이래 보내고 치우러 야, 빨리, 야. 얘기해라. 빨리 얘기해라 빨리 얘기해라 형님 내 8개 내 7개 여덟 개난 10개 해도 되겠네 어. 아, <웃음> 아, 어 10개 오오오오 니가 없지니 하고 스크래치고어 스크라치고 그 다음에 1개 몇개야 어? 잠깐만 스크라치 아니 요 두명 스크라치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아니 아니 쉬워 요 두명 스크래치 우리 세명 스크래치 몇 개? 열 개. 열 개, 열 개, 열 개, 열 개. 열 개, 열 개. 열 개, 개, 개, 개. 어. 대석이열개올개 주고, 열개 주고, 열개 주면 된다. 열 개? 열 개라면 열개 하면 되지, 뭐. 헷갈 개. 열열개면지열개받으열열개받으개1으개받으개 받으면 돼. 개 받으면 돼. 열개 받으면 돼. 열개면 돼. 면 우리 아, 세명면스크라치고 스크라치 어, 우리 세면서 그라치고. 그래서 라치고 그만은 3, 4등이 아, 4, 5등이. 내 지금 미래가 치고 있는데 지금. 아, 아... 아 아니, 지금 허리가 안좋 아이다 허리가 안좋 그만 4, 4, 5등이 야. 1, 2등 5,000원. 5,000원. 어, 4, 5등이 5,000원. 내 미래가 그걸 치고 있다니까. 나도 나도 3, 4등인데. 어, 3, 4번. 그 힘든데 이거 솔라 아프다. 우리 밤내라고. 내 미래가 그걸 치고 야. 위로, 위로, 위로. 자. 하나, 하나, 둘, 둘 셋! 구동권구동권는 예. 예. 진짜 분위기 나는데. 야, 앞에 게임비 계산하자. 형들아. 자, 만원. 아이씨 자, 만원. 이거 음, <웃음> 5천원이네, 임 어? 이거 원래 첫, 첫 게임은 만원짜리인데. 아, 맞네, 또. 아, 착하겠네. 아, 야. 아, 중고, 낙장구리기, 이씨. 낙장구리! 바보야. 낙장구리! 하이, 고 고맙다. 하이, 레고. 가르쳐주니까 이거 내가. 아이고, Oh, 많네체에는 아, 많네, 많네. 주... 아, ]inder... 아니, 왜... 뭐 했는데 아, 천원 타고 천원 줬아요 아, 맞네, 씨... 말투... 말투 없어요. 여, 유튜브 찍어도 바보들라프리가갑질하어 어, 진 세면수, 그렇지, 윌러스, 그렇지... 내일... 어이렇게 너무 작 아니 아니 아니 아 7개 미는 일곱 개 많을 수가 있어 일곱 개 10개 아니, 그럼 아니, 아 그럼 이해도 내가 아 지금 고마위를 자 정했다 알겠어요 우리 세서치니까아다많이네 아, 내가 세개더 받아야 되는데 근데 아 줘야 되는데 아니, 맞잖아 이분이형주이가 <웃음> 몸이 가지고 어, 저것도 알겠어요. 정상으로 아오해지 어. 목표는 이등이다 목표는 이등이다피곤해지 장면이 생긴다 여거 봐라. 씨. 아니야. 된다니까. 아까 며칠 치가 임마. 아니 짧게 산거니 아까 친다 안 왔대. 약간 얘기 들었지. 네. 그냥 150, 160만 아, 보낸다고. 1 5 6쳤네요 근데. 불렀다 이거. 그다음에 진짜 문제였어. 아 진짜요. 아까 지금 제가 쓰는 공은 다이스 위스. 오반발보를 쓰고 있습니다. 평균 <웃음> 비거리는 1 0 m 에서 20대가 나옵니다 내가, 내가 분홍색 공이 있지만 안 끊을래 광고 안됩니다 광고 안됩니다 형님한테 너무 유리하기 때문에 분홍색 공은 안 꺼낼게 아그내봐라 아, 분홍색은 안 꺼내봐라 에? 아니 아니 아니 아, 너무 불리하기 때문에 아니 아니 똑같은데 깨물거잖아 형님 또깨물 아, 하나만 깨물거잖아 아니 지금은 내뺏기 안치잖아 분홍색은 왜? 아니 나도 칠건데 뭐. 뭐. 나도 나도 칠건데 니노란고치야 다 아, 안되네 아, 무슨 동해 바보 골프가 아, 아, 그다 아니 그거 7만 8천원에 50개 파고 있더라고 전부가 1개씩형고나 냐? 10개, 어, 어. 10개 줘야 다 아니 그니까 <웃음> <몇 개야? 웃음> 어 10개 깨묻자 아니 저번엔 내가 깼잖아 야다행스윙스그 협찬 우리 좀 줘야 될거아까 우리 얼마나 많이 사는데 지금 저진이도 지퍼끈 했나? 아니 아니 서진이 저런 안 친다. 지금 모스트로. 기본 력이 아, 뭐. 어? 아니, 지금 니몬스터야 뭐? 아니 꽃초가 몬스터야미 아, 아, 아, 잘라내야 돼. 아, 굿즈 시시해. 굿도안 통해봐. 엄마, 굿즈도 안 통해. 와 엄마, 안 통해. 와 어? 굿즈잖아. 도안 통해. <웃음> 최초로 다해전다는 아, 그래 해전해 가지고 오이 나도 저의 게 어디? 게 어디야? 여게 뭐한 아까도 아까는 두개두 개를 줬다 아그래 두개? 두개 아, 차로 승인이 아, 스크래치라는 게 좀... 그 그래, 맞지? 그렇긴 한데 야, 프로는 아닌 서람하고어떻 사람하고, 그래, 사람하고 그래, 스크래치를 칠 수가 있나? 그렇지 그럼안되지 야, 포링은 했으니까 하나 빼도 아, 하나 빼도 일단 제가 치는 거 보고 나중에 <웃음> <웃음> 어, <웃음> 아니, 아 너무 다있네 서진이는 이런 시끄러운 환경에서 안쳐봤거든 저도 네, 아 이상해 서진이는 조용한 환경을 아, 치지 이런 시끄러운 <웃음> 상황에서 안쳐봤거든 <웃음> <미친구나, 이거>. <웃음> 전혀 없습니다 전혀 <웃음> 없습니다 저번에 어, 주은이가그 어, 얘기하대 아저 저쪽 팀 치는데 너무 퍽게아저가드로아 라이트는 저동이나 상황이 라이나아 씨발. 어 예. 라이나다 쓰고 씨가 거야. 뭘이다 쓰고 씨야 어수준이 그럼 라이는 야. 라이안나 아, 준비지 마세요. 아, 콧맛은... <끝> yeah, <끝> <끝> 야 안전방으로 가부러 <가뿌네>, 그냥. <끝> 이런 전략이 필요하다니까. <끝> 어. 어. <끝> r e 색공다끄내놈지는 기분 아이 r 가 g a d o Obrigado. o b r i g 아 d o Obrigado. o b r i g 아, 방금 나... 잘못했네. 아, 미쳤다 미쳤어. 아씨 아까 못뭐 흘리고 들어오시노? 색깔 하나도 못해. 도못 올리네. 아, 이거 제3몰. <웃음> <웃음> 뭐가수이 이상한데? 아, 전뭐 옹기종기 응, 응, 응, 응, 응, 응. 다 모이네, 지금. 아, 3 25, 2 25. 아, 응. 응. 가 제일 <웃음> 들면, 손아어 응. 아, 바람이 <웃음> 저 아, 여풍이니까 50개.. 50개.. 5 아.. 개 50개.. 50개.. 5데 한번. 0개 50개.. 50개.. 50개.. 50개.. 50개.. 5 다섯 50개.. 50개.. 5 코로나 때도 다섯 명까지 출근하고 언제. r e a 어, 너무 맛있어아 아. 선우 님가 준비다 아, 너무, 너무 맛있네 낯다고 낯선다고. 낯선다고. 낯 우리가 치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치고 있어. <웃음> 우리 쪽으로 한클럽보다 더가습니다봉기하고 뭐? 다르게 오늘쪽 한클럽이나 야돼리말안 들으면 어떻 된다? 뭐야? 어, 죠다아나 어. 어. 고기 풀이니까. 한클럽보다 어 한클럽 봤는데. 근데 계산하는 게좀 달라서. 나 보기 버기 플레이어 a y e r d y 저 정도 또 이거 들가도 n 세 하겠는데? 어. 열리막막 앞이. 해면여기 ど시우노う 와. チョコ아リ이가カ다 아. に 아. いて俺チョ 아. パリケッカパリに泣いてもうそっち저ん저ゃうんで何かもうもうもうもうもうもうもうもうもうもうもうもうもうもうもうもうもうもうもうもう 아. う이う 아. 대석이 하나 쳐보줘야 되잖아, 우리 아니, 괜찮지 대석이 왜안 잡고 줘는데우이제 아... 형씨, 나의 미래를 보는 것 같아. 꼭렇습를꼭 <웃음> <웃음> 줘야 돼요. 한를 어? <웃음> 몰래 죽수있는거 아닌데. 내가 아까 몇개친 거잖아? 내한 개. 아들은 잘 짓다 못 짓다 하기 때문에 잔디의 의미가 <웃음> 시간 한이기다가 그다음 또 지금 정말 또 많지 상황이 좋도이란저번에도이쪽 깎다 묻는 거지 시간 다지시국안 아 들어가지 마. 뭐. 칠있으 레이저도 뭔 레이저. 본다, 레이저. 어. 레이저로 뭐짱잖아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눈에 또쏠 거다. 이 글람도 이어서 두어 항상 칠때뒤에오잖 <웃음> <웃음> 아, 아~~ 어. 뭐 버팅, 진짜. 잠시아제미재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도이만이이내이도요만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서글픈데>? 아, 맞아. 너무, 너무 어. 그렇게 연습하기 있히익 아니, 유튜브에서 안갈 어, 야, <웃음> 일매는 직선 아이가 무조건. 이쪽에, 이쪽에 넘어가면 안 된다고. 여기 딱, 여기가 딱. 뭐, 어. 그래? <웃음> 야, 설마 내가 손이가와 일어나, 일어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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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한한 그래서, 아니, 한 줬잖아, <웃음> 아, 한국이 잖아 방금. 내가 보기잖아. 파파했잖아 아, 야, 다음에 우리, 제가, 그, 기할 때,는, 멀리 없이. 없 없이. 아, 네, 어리리 없이. 멀리건 없이. 리리리리 그데 거기에는 스티로폼. 별도 세일도 우리 둘다 현대 한개 준다고 아니? 진짜. 뭐, 뭐, 아니? 우리 <웃음> 기념으로 하나씩 부지해서 대충도 시짜 180도 공항 백사이안나데준비하세요 <웃음> <웃음> <웃음> 아니, 네, 너무 가다 아니요. 제 오류야. 아유, 뭐 흔들리잖아. 어디? 아니, 저 d 자요 나. 네, 거 s 지 말아. 나 이거 요거를 u 시 가지고 있다. 다시니까어 오늘은 파마웨파하고야 네. 어? 파마어어 아, 파 아, 파마생 아, 아, 아, 바보야, 이거 아 이거 어마마파어지어 아. 아, 근데, 수고하지,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도천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착천발이 천천히, 천천히, 어, 땡기다땡기다땡기다 이젠 이에 가면 언제 이에에하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에이이이이에이 에이. 이 돼시가안게 나와, 다시가우가 늦게 나비가늦가 늦게 나와, 나가 오! 디물어 오, 트 좋다. 살려주라! 살려주라! 살았다! 살았다! 살았다! 살았다! 아 재즈. 능력치니까, 치니까 능력치니까, 능력치니까. 능다치니까능니까 능력치니까, 능력치니까. 능력 오늘. 까 능력치니까. 능력치니까, 능력치니까, 능력치니 우리가 안 좋네 드디어 그 날이 그 오늘이고 <웃음> 어. 우리가 안 좋네 통화 통화하겠네 <웃음> 220에 내려가니까 그, 아, 대박이에요 나는 하다가 나는 하다딱 죽겠는데 안죽안 죽겠죠. 지금 응. 워낙 크가 많은 죠 응. 올라간다 이거 알아. 딱올라간 와. 이걸. 이걸 와. 대 I don't know. I don't k n p w I don't know. o 잡 뭐라고 되하거 소리다. 소리가 사람이 은 사람이. 아이고. 지사연 어 저거는 치니까요. 뭐 당통이 나가 있어요. 뭔가 이게 이게 샤프트가 있다 이거. 너무 희워 알땠, 알땠. 어. 저게. 알 때, 알 때. 알 때요? 어, 알 때인데 그래. 너무 알때 중에서도 아닌가 스틸 아니에요? 스틸인데 뭐 진짜 라 스틸이 너무 희야. 아잘다오 많이. 맞지? 아, 그래서 아까 침대의 느낌이 약간 뭐랄까? 랬 이... 약간. 음. 여태의 음. 느낌 아, 이맛있 이 Ready. 아, 막5 0만 여보세요. 응! 음. 와우자, 어, 라이저다! 어, 아, 삼자로 어, 근데 어, 확인해 봐줄 어, 줄게 어, 어? 어, 좋다 좋다, 좋다, 좋다 좋다, 좋다! 저리가 면되 잘하였네. 쌩네. 쌩네. 아 좋았는데. 딱 방향이 맞네. 딱? 딱이었는데. 콜컵 좌측으로 다섯 컵 받습니다. 눈을 네. 보고 치세요. 좀더사사치야들왜냐몇 치니까. 음. 음. 없어 아아오오오오오 한천 있다. 아, <웃음> 진짜 멋지네. <멋있다. 웃음> <진짜 멋있지 않아? 웃음> <웃음> 아, 다들 귀산분삼년들어 <웃음> 가는 것 때문에 설마요? 아 그다름 아니고, 이번에 그이그스리 사진을 훌러한 게 있잖아요. 제 생각으로. 예산서 봐야만 해 사각자나 업이 있어야 되는가 봐요. 어, 번호. 그거 혹시 사진 찍어서 한번 보내줄수 있어요? 고마워. 고마워. 네. 네. 퍼스리아스린 퍼스린? 퍼스린? 퍼스린? 퍼스린? 퍼스이퍼 거리가 뭐 아까 뭐래 어, 그 장보고 아까 뭐였나? 아까 뭐였나? 얘가 다산인 같다, 같다. 수건이 해야지 다 치면 뭐, 되지 뭐아 되지 뭐잘되네 뭐. 홀리는 뭐. 요번에 하면 되겠네 근데. 아까 홀리는 아까 조금 차이로 못했잖아 요번에 하면 되겠네 <웃음> 아 근데 부담되게 사람걸 어디로 잘는 건가? <웃음> 그럼 잘 치면 된다 몇 m다. m 음. 그럼 뭐 야, 계산하면 몇 예? 아이고. 리가 사이즈. 려 넣고 계산하자 와몇 100년씩 1 0 0 1 0로쳐들어 아, 물로 지나가잖아 물리로 지나가잖아 그러니까 어, 어. <웃음> 내가 볼 때는 170만 가야겠구만 아, 그래요 <웃음> <웃음> 맞잖아, 지금 물리로 지나가잖아 맞아. 그리고 캐리 계산해도 170 정도 치는 채로 쳐야지, 우주 뭐, 그리는 올리지. <웃음> 그나마 안 돼, 170 정도. 아, 우주 잡아야 돼. 해서도 잡아야 돼. 와, 참고 잘 들었네. 맞네. 맞네. 몇번이6 7분. 맞네, 딱 170. 맞네, 저 졸로 갔으면 어, 170. 7분? 7분 어. 170. 맞춤. 그러니까 가다가 이게 그 때문에 물리 때문에 쓰니까 그래가지고 나는 가볍게 사단 일 이게 내리막을 볼 필요가 없네요. 아, 그볼 필요? 딱딱 맞네, 딱 170분 맞네. 우와! 어, 아. 와이 뭔데? 어. 또거리러 가려고? 또 하려고? 어. 또 하려고? 어. 어디? 어. 아. 아. 아, 야. 아. 아. 와! 아해해 야야! 와! 거리는 사람 많으래. 와! 아. 아. 이야! 딱거지 <웃음> 괜히. 응. 오! 아, 좋다, 야, 좋다, 돌아가. 좋다. 이거 다 좋다, 좋다, 좋다. 굴러 간다 굴러간다. 호리런, 라리런호왜 왜래 치네 다들. 허깨풀었다 아, <웃음> <웃음> <웃음> 와, ㅋ 아, 와. 페이크로! 페이크로 이거... 이야들어야지아 근데 지금 연속권을 올랐어 형님! 연속권을 올랐어 똑바로 들어와도 아. 홀리도안 됐다 지금 튕겨나왔다 지금 와.. 전화에 부담받았다 아니전에부이잘 지친 것이 사실 힘이 긴장하면서 치야한다 너. 그런는 어느인겨? 멀리건 쓰이소? 어? 리다 그리 다 아아... 가빨리빨빨리빨 170만원에 버 허리 푸는거 아니 시원아 남는거? 허리 푸는거 아니 시뼈는 너무 빨라 우리 가프라뼈는 너무 빨라 튀는거 속도만큼 빨라 아나 짧다 아, 아 그때 진짜 공항이 차이도 쉽겠다 아버지아 아버지 아니지? 예치원군이 예치이형 일부 짧게 친구 아니면 다가줄줘 가다가 여성형이 칠때딱 느껴지더라구 아, 너무 요 어. 아니, 데 아니, 근데. 저기라니. 아 어. 어버야. 어야 어버야. 어버야. 어? 어? 야 어? 오버야. 오버야. 어? 야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야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터기이도 놓칠 수 없지 와. 오 장난 아닌데 다서훈나열0개아예 여기 열0개 내일 아유, 볼게요 아유, 아유. <웃음> 근데 난 내가 1등 할 형편이 안 돼가지고 아.. 씨 <웃음> 형이 지금 10원도 치야 되는데 지금 <웃음> 아.. 예 이것들이 10번 치니까 저렇게 만으면 바로 0만원 1000만원. 1 0 0만원 1000만원. 1000만원. 1 0원1 0원래저0 0만원못 치게 돼있원 1000만원. 1못0 0만원1 0 0도만데1그0 0만아 1000만원. 1000만원. 1000만원. 1 0서0만원 1000만원. 1000만원. 1 0 0 0니원1 0 0 0만아 1000만원. 1000만원. 1 0 0 0 저 쳤는데? 원 2,000원? 2 2,000원? 2,000원? 2,000원? 2원 2,000원? 2,000원? 2,000원? 2 0 가가지고. 동호0원 2,000원? 원 2,000원? 원2 0 0 2 0 0 0내 2,000원? 2,000원? 2 0 0 0 2 0원2 0 0 했잖아. 어? <웃음> 번 들어갔으니까 이번에 아 그래도 드리블로 하면 주고 이래야지. 우리도 힘이 나니. 아아지고네고네 아, 아까 아주 바아스 예, 맞하고막 이래 가지고 와, 뒤지는 줄 알았어. 꼴찌가다 꼴찌가. 어우, 잘 친다. 와. 아, 자다 멋지다, 멋다로이바 약한데. 아이가 내가 버디 안 하니까 그래, 그래 뭐 좀배 아프나? 이 씨발 접어버리고, 얘아 <웃음> 진짜 내 들어보세요. 내 못해보겠네.